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하루종일 바깥 외부일을 보느라고 많이 바빴었는데요 부산이 이제 비조정으로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다주택자들은 실행이 안되던 중도금 대출이 새로 이제 실행이 되게 돼서 오늘 뭐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의 서명을 한바탕하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중에 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. 울산에 계신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신데요. 울산에는 뭐 B05, B07, 뭐 B08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죠.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데 조합에서 1 플러스 1 한평형 플러스 5구 타입까지 1 플러스 1 신청이 가능하다고 동지가 왔는데 소장님 이거 원플러스원 하는 게 낫습니까? 아니면 그냥 하나를 하는 게 낫습니까?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개발 지역에 감정평가를 조금 흔치가 큰 물건을 사다 보면 수택의 연면적이큰 집들을 사게 되고 그렇게 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원플러스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.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? 그거를 한 번쯤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주셨던 그 구독자분께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울산은 비조정 지역이잖아요? 일단은 원 플러스 원 물건을 신청을 할때 여기가 조정인지 비조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내가 대체 주택을 만약에 어 하나를 똘똘한 자리에 취득할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주비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들고 계신 여유 자금이 있고 현재 다른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되는 그집한 채만 있다라고 하면 어 대체 주택을 굉장히 똘똘한 집을 사는 거예요. 입주할 때까지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날만한 그런 자리에 대체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 하면 온플러스원 신청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온플러스원 신청하시는 분은 대체주택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, 매도를 할 때도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뭐 비과세되는 것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는 온플러스원을 어, 하려고 그 사업 신 인가 후에 평영 신청이 돼 있어도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는 그냥 주택 파는 것처럼 어뭐 비과세 처리가 되지만, 12억까지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원플러스 원은 어 안분을 해서 매매 가액을 면적별로 안분을 해서 어 하나는 선택하는 하나는 과세로 처분을 하고, 하나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,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. 대체 주택에 혜택이 없어요, 온 플러스 원은. 그러면 아무리 뭐 똘똘한 걸 사도 나중에 거주하시다가 새로 입주를 하실 때는 그 똘똘한 한채 들고 계시던 추가로 샀던 그 집을 과세로 팔고 가셔야 되잖아요. 그걸 내는 그 과세 금액하고 온 플러스 원을 집이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이제 그 입주권을 받으면서 그두 채는 한달한 시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한 채는 또 반드시 과세로 발게되어 있거든요. 비과세가 안 되고 어, 하나 그 세금 내고 어, 남은 그 수익과 그리고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처분을 해서 낼수 있는 그 수익과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똘똘한 대체주택 한 채를 내가 혜택을 볼수 있다. 그러면 홈 플러스 원을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구역 안에서 내한테 가능해지는 가장 큰 평형을 똘똘한 걸 신청하고 대체주택을 정말로 갈 자리에 야무진 그런 아파트를 하나를 사서 거주하시다가 입주하시는 게 낫겠죠. 비조정 지역일 때 이걸 또 잡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.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데 홈 플러스 원을 신청할 수 있는 뭐 혜택이 된다. 그럴 경우에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습니다. 첫째는 뭐 이주비도 실행이 안될 수도 있고요 어, 저는 예를 들어 원조합원이니까 살때 이주비를 받았다고 라 하지만 원조합원분은 나중에 사정이 있어서 팔 때는 안 팔립니다 조정지역일 때는 홈플러스원은 당장 이주비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일 때는 1주택까지만 그게 이주비가 처리가 되잖아요 뭐 어,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일 때는 그냥 홈플러스원을 머릿속에서 잠깐 지우시고 비소생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걸 3년 지나서 과세로 팔때 과세로 내고 남은 그 수익과 대체 주택을 하나를 똘똘한 걸 사서 들어갈 때 비과세로 처분하고 실거주하러 들어갈 때그 양도차익을 볼수 있는 두개 비교하셔서 무리한 걸 하시는 게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정리해봐드리겠습니다. 먼저 1번. 원 플러스 원일때 비조정 지역이어야 하고요. 물론 하나는 이게 5구 타입이겠죠. 60 이하니까. 하나는 원하는 평형. 만약에 1타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럴 경우에 이건 무조건 과세거든요. 과세 처분. 이전 고시 1 플러스 3년이 지난 후에 얘는 처분이 가능해요. 요것도 3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걸로 뭐법 발의를 해서 바꾼다라고 하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현행법대로라면 과세로 처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금 내고 남은 수익과 이건 어, 아까 대체주택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, 이럴 경우에 이걸 안 하고 그냥 뭐한115 타입이나 위에 더큰 평형을 뭐 신청했어요 120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고 플러스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.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이죠. 그 요건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실입주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요건 혜택이겠죠. 이렇게 어, 된다면 하나짜리하고 대체주택 혜택 보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어, 이 대체주택이 가진 자금이 없어서 거저 그냥 이주비 받은 정도 요걸로 뭐 많아야 한 2, 한2 3억 정도 선 안쪽 아니면 1억 요정도 안으로 그냥 조그만 집을 샀다가, 막, 적당히 한 몇천 정도 수익이 나고, 그거를 입주할 때 처분을 하고, 새로 산 아파트 하나에 들어가신다. 이럴 경우 같으면, 어, 이걸 안 하고, 그냥 원 플러스 원 신청하시는 게 나아요. 요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, 어중간한 1억에서 한 3억 사이에, 어, 그냥, 요 구축을 사갖고, 얘가 수익 내가 갈 그거보다는, 신축 아파트, 그냥 요 하나, 오구 타입이, 세금 조금 내고 그냥 파는 그 수익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판단 삼으시면 되겠습니다. 뭐를 따져보시라고 해? 자금이 내가 얼마 정도 있는가 따지시고 비조정인가 조정인가 따지시고 자금이 많아서 똘똘한 데살수 있다. 그러면 한 개짜리 신청. 자금이 요거밖에 없어서 똘똘한 거 신청을 못해요. 이러면 차라리 원 플러스 원 신청. 정리되셨죠?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. 울산에서 부산까지 오시려고 하셨는데 전화로 그냥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고 끝냈습니다. <웃음> 한번 투자로 한 번쯤은 누구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. 라고 약속을 할까 하고 전화를 끊었었거든요.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런 투자 방법 한번 생각해보세요.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. 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